안녕하세요 플루토스 건율아빠이문행입니다 2019년 2월 27일 암호화폐 시장 동향 및 간단한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총 1 2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어느정도 약간 횡보의 흐름을 보이면서 시총 1 0내 종목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상장 효과로 단기 상승을 보였던 리플은 현재 조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다음 상방을 위한 힘 어, 힘을 모으기인지 혹은 하락 추세로 전환한 어, 시점인지 차트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총 12 종목은 어, 비트코인이 약 0.2% 살짝 상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방이라기보다는 거의 횡보 모습이지만 전일 대비 어, 살짝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리고 스텔라루멘, 바이낸스코인 이두개 종목이 가장 많은 12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이오스, 이오스나 이오스 트론 이런 종목들이 어 살짝 전일 대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24시간 동안 상승률 12종목입니다. 비트코인이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재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 루머와 함께 성반 상승한 종목들이 있고요. 이런 세타나 뭐 아이콘, 어제 좀, 좀 루머들이 있었죠.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또는 어, 일요일, 지난 일요일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어, 같이 따라서 하락한 종목들이 있어요 뭐 이런 애들 오르다가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바람에 같이 이렇게 떨어진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반응하느라 이렇게 떨어졌었고 그 당시 오르던 추세를 다시 현재 이어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의 힘을 이어받아서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지 차트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시간 동안 하락률 10위 종목입니다. 지난 2월 25일 날 브리핑에서 상승률 1위 종목에 올랐던 S4F, 이거 보뭐 세이프라고 표현을 하려고 저렇게 쓴 건지 모르겠는데, 뭐 S, S4F 하여튼 저 요약으로 보면은 S4F 종목이 마이너스 54%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현재 하락률 1위 종목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가 더 중요합니다. 어, 고점에서 뭐 물론 이 부분에서 매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고점에서 하지만 만약에 매수를 이 종목을 하였다고 했다고 하면은 자이부분에서 매도하기 힘들었어도 추세를 이탈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서꼭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들고 있다면 요새는 뭐 존버라는 말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존버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파는 게 존버인 거고 이런 단기 특히나 요새 같은 하락 추세에서는 단기 매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 매매를 했는데, 가격이 꽤 올랐다고 하면,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뭐 추세를 이탈하면은, 전략 매도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어, 현재 추세에서는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 이후에 뭐 저, 조정을 받는 모습들, 이런, 이런 코인들. 얘 같은 경우는 조정이라고 보이는 거의 상승 직전 추세까지 내렸기 때문에, 물론 그전 추세를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지 이렇게 한지 차트에 확인해 봤지만, 어뭐 이런, 뭐 이런 애들, BAT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 이런 종목들은 차트를 확인해 보셔서 다시 한번 어, 들어갈 진입 자리가 있는지, 특히 엔진코인, 엔진코인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얘가 상승의 여지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차트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추가 매수 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장의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시간 동안 움직임을 보면 자금의 흐름이 들쭉날쭉하죠.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뭐 들어자금이 왔 빠졌다가 들어왔다 가 이런 식으로 지금 들쭉날쭉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은 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는 어, 좋은 매수 시점이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면 어, 약 1,300억 달러 정도 어,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일도 비슷하게 약 1,300억 달러. 그래서 크게 어, 그 변화는 없습니다. 약 0.4% 정도, 0.3에서 0.4% 정도 시청의 증가가 있는 것 같고, 원화로는 한 4,500억에서 500, 어, 5,000억 사이로 예,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 가, 투자 시장의 간단한 현황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태까지는 간단한 선차트로 좀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어, 오늘부터는 간단한 차트가 아닌 니 캔들, 차트, 캔들 차트로 캔들 차트 기록을 남기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자산 대표인 해외 증시 중에서 어, S&P 500 인터스 차트고요 지금 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이 2800선 됐죠 2800선 지지를 아직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어요 28, 아, 2780선이구나 2880선 2780, 2800선 돌파를 실패하고 지금 현재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의견은 동일합니다. 이 선까지 박스권까지 내려와서 지지받고 혹은 그 이전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면 다음 레벨은 약 2850선까지 오르기, 오르기 위한 숨구르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박스권 내부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 박스권 하단, 박스권 하단 지지 후 반등까지도 어 조금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단기 피보나치 비율로 보면은 약 현재 상승 파동 단기 상승 파동을 시작한 저점부터 고점까지 이었던 단기 피보나치 비율 38.2%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정 비율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비율. 그래서 어, 지지선은 박스권 상단이 됐으면 좋겠으나 마지노선으로는 박스권 하단인 38.2% 약 2,760선의 조정까지도 괜찮게 볼수 있다고 라 보고 있고요 일단은 2 3 6라인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장하기를 어,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국내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도 제가 말씀드린 2230선 현재를 돌파하고 있네요 제가 텔레그램 채널 브리핑 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돌파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현재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단기 상승 추세 깨지 않고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 차트 모양은 아주 좋아 보여요 그래서 2230선을 돌파를 잘 해준다고 하면은 혹은 오늘 돌파 못하고 뭐 다시 이렇게 추세 안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런식으로 돌파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3월 초 이번주 뭐 이번주라 하면 내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주 혹은 3월 초 내에 2 2 3 0 돌파하면서 다음 레벨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지스 같은 경우는 일일봉 좀큰 관점으로 보면은 현재 이렇게 이중바닥, 이중바닥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의 바닥이 있었다는 거고요. 어, 이 목선, 저점 바닥으로부터 목선까지의 길이를 그대로 목선에서부 위로 올리면 이게 이중바닥 패턴의 목표값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값은 약 2770선에서 2800선 될것 같고, 어, 이 해당 라인은 과거에 주요했던 지지 라인으로 볼수 있어서 꽤 많은 매물대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값 도달하면은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코스피 지수 투자하고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목표값 부분 약 2770선에서 80선 사이에서 보유 물량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차트의 다음 움직임을 주시하시면서 투자에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안전대산대표인 금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차트도 제가 말씀드렸던 1320선 마지노선을 말씀드렸고, 아직 마지노선까지 내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 그리고, 현재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은 보통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패턴이 나오고, 음, 그 다음 상승 추세 전환하는 그런 패턴으로 다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추, 패턴의 직전 패턴 추세는 단기 상승 추세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하락추세에서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패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23.6% 라인 어 단기적으로 이탈하면서 충분히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목표치를 구해볼까요 역회된 숄더 목표치를 구해보면 어 단기 피보나치 비를 50%라인 돌파하면서 1333선 돌파하고 약 1336선 이 사이까지는 네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 아닌데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마지노선이 1 3 0 0선이 이탈하면 은 제가 계속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그 이유를 1봉 차트에서 보시면 뭐 어느 정 감이 좀 오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1봉 차트에서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20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탈하게 되고 목선부분 지지받고 반등을 하면은 금을 갖고 계신 금을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목선 1320선 부분 이렇게 움직인다 고 만약에 하면은 이게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 1320선에서는 어, 보유 물량 일부를 좀 청산 하시는게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진행되는 걸 보이면 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정도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가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일 대비 약 35만 비트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거래량이 지난날에 비해서 약 25만 비트 정도 감소하면서 거래량 순위 2위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순위로는 현재 뭐, 엔화, 달러, 원화, 유로, 이런 순위로 현재 달러, 비트코인 거래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수별 거래량, 코인리스 통계의 모습이고요. 1위는 비트플라이어, 일본 거래소죠. 우리비썸 국내 거래소, 마진 거래소 대표, 대표적인 마진 거래소 비트맥스, 이 3개 거래소가 상위 3개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인마켓 통계로 거래사 순위를 보면은 어, 빗썸과 바이낸스 비트맥스 순으로 거의 비슷하게 순서가 보이고 있고요 어, 이런 마진거래나 뭐 자전거래 이런 것들을 제외한 수정된 코인마켓 통계로 보면은 이제 바이낸스가 거래량은 1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음 간단한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일봉 지표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동 평균 지표와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 지표와 이동 평균 지표를 종합적으로 종합한 이 지표 요약을 보면은 총 28개의 지표 중에서 12개의 지표가 상방의 모습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소하게나마 상방의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표상으로는 그리고 약 30일간, 30일간의 비트코인 거래 매물대 기준으로 어, 보이는 차트인데요. 주요 저항선이 약 3914달러 됩니다 그래서 주요 저항선을 일시적으로 돌파 했다 가 다이 저항선 아래로 내려왔고 다이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저, 지지선은 약 한달간의 거래 매물때 주요 지지선은 3374달러 가 되겠습니다 그럼 차트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지켜보던 1일봉 일목균형표 1시간 봉 차트입니다 어제 브리핑 했을 때가 요즘 요 이시점될것 같은데요. 이3개 음봉 이후에 제가 브리핑을 마무리 를 했죠. 그리고서 움직임이 이렇게 상방으로 움직이면서 구름대로 진입을 할지 혹은 횡보로 움직이면서 구름들 그대로 통과를 할지 또는 주유 지휘상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서면서 이런 모습으로 통과를 할지를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횡보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가격이 구름대를 돌파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정도로 그냥 지나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구름대까지도 짐을 못한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일목균형표에서 이렇게 구름대가 교차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가격의 변동성이 나타나기 쉽다고 해석을 하, 하고 있는데요 어, 이때 시점이 약 2월 28일 04시 새벽 4시부터 새벽 6시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뭐예요? 예를 들어 절대까지 구름대로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처럼 그대로 상 횡보의 모습을 보이다가 구름대 교차 부분을 돌파하면서 상방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다시 주요 지지선까지 내려왔다가 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상 네, 돌파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횡보하다가 이 부분,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트코인. 110, 네. 피보나치 펜 관점 차트입니다. 어제 브리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보나치 펜 하락 추세 61.8% 라인을 지금 계속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어제와 그제 캔들에서도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고 오늘도 현재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뭐큰 변동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 하락 61.8%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동 평균선 관점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이동 평균선들이 서로 교차했다가 서로 모였다가 다시 벌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뜩 많이 보였던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이동 평균선 또는 볼린저밴드 상하 상하 폭이 서로 이렇게 모였다가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 가격이 오르고 또 이동 평균선과 이 볼린저밴드 상하 폭이 모였다가 다시 상하로 움직이는 모습, 가격이 오르면서. 이번에도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 보였는데 어, 가격이 오르고서 이번엔 바로 좀 급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현재 또다시 볼린전밴드 상하 밴드 폭과 이동평선이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보, 보고 있고요. 아 아까 참 조금 있다 제가 일목균형표 일봉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 6일에서 7일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상방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에서 일 7일 횡보하는 이유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로 보면 현재 뭐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일목균형 기준선에서 가격은 지지를 지금 잘 받고 있고요. 이 후엔스팬, 검은색 선을 후엔스팬이라고 하는데요. 후엔스팬도 역시 과거에 형, 형성되었던 구름대 하단과 기준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구름대나 기준선 혹은 전환선 이런 개선들의 지지를 받으면 추세의 힘은 아직 살아있다고 일목균형표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캔들도 기준선 지지를 받고 있고, 만약 지지 이탈을 하더라도 이런 밑에 구름대들의 지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세의 힘은 아직 살아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 아까 제가 그 일주일 정도의 흐, 횡보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름대 교차 부분, 1일봉에서도 구름대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약 6일에서 7일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화살표로, 화살표를 그대로 앞으로 옮겨, 옮겨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차하기 전까지는 피보나치 38.2%와 어 50% 사이죠. 5 0 50%, 50 사이인 약 3770선에서 3.870선 이 사이에서 횡보의 흐름을 보이다가 이 구름대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돌파하면서 위로 상방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움직 횡스팬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실제 가격에서는 어약 3월 6일, 3월 6일에서 3월 8월 사이 네, 이런 상방의 돌파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즉 피보나치 펜, 피보나치 되돌림 3870을 저항으로 이런 횡보의 모습을 보이다가 3월 6일에서 3월 8일 사이에 상방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일 거고 그 목표는 약 3,999 그러니까 4,000달러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4,000달러를 목표로 이러한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봉, 1시간 봉 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도 제가 주시할 한어 파트는 일목연표 1시간 봉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어떠한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일지 그 모습을 주시하면서 차트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간단한 시황 브리핑이었고요. 네, 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